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워터 드래곤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에 초록초록한 친구가 차이니스 워터 드래곤이고요 갈색갈색한 이 친구들이 호주 워터 드래곤이에요 모두 워터 드래곤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답니다. 워터 드래곤은 약 1m까지 자랄 수 있고요. 수명은 약 10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을 아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큰 물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암수 구별은 발색의 차이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광욕도 좋아하는 주행성 친구들이니까 유목과 UV 접구도꼭 틀어줘야 돼요. 귀염성과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외모죠? 순둥순둥한 성격의 애완도마뱀이랍니다. 워터드래곤은 눈이 아주 크죠?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했죠? 역시 겁이 많은 친구랍니다. 아주 길고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 워터드래곤이지만 세게 잡거나 하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꼬리를 보호해줘야 해요. 스마일러의 워터드래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